네, 오늘의 시계는 롤렉스 데이저스트 69138 금통 시계입니다. 여성용이고요. 18K 옐로우 골드입니다.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세팅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베젤의 크기는 26mm 입니다. 여성용 시계의 표준 사이즈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다이얼을 보시면 베젤 밖에도 이렇게 다이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다이얼 안쪽에도 다이아몬드 그리고 인덱스는 루비입니다. 셋이 사이클롭스가 있구요. 이렇게 두꺼운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스크래치 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에 있어서 잠갔을때도 이런 시계 명품 시계입니다. 아, 뒷면을 보면 이렇게 69138 이라고 쓰여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계는 롤렉스 여성용 69138 금통 럭셔리의 끝판왕 금통 시계였습니다. 짠